비 엄청 많이 오네 언니 우산도 안 가져갔을 텐데 <웃음> 마지막 <마중> 나가야겠다 아니 <언니! 웃음> 아, 깜짝 놀랐어? <웃음> 아, 미안 미안 왜 주저앉아있어? 아,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어나, 일어나. 지금 비도 오는데 다 젖겠다. 응? 왜 왔냐니? 지금 비 오니까 마중 나왔지. 아 어. 아니 밤도 늦었고. 비도 오고. 언니 일 맨날 늦게 끝나서 마중 나가고 싶어도 언니가 못 나오게 했잖아. 위험하다고. 근데 오늘은 비도 오고 언니 우산도 안 가져갔으니까 내가 마중 나왔지. <웃음> 아 드디어 기회 잡은 거라고. 내가 언니 집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기회. 이런 기회를 어떻게 그냥 보내냐? 당연히 나와야지. 아! 언니 이거 이거. 따뜻하지 히. 아니 비 오면 좀 쌀쌀해지잖아 혹시나 언니 감기 걸릴까봐 챙겨왔어 이거 손에 넣고 반대쪽 손은 내손 잡고 그러고 가자 히. 아 진짜 내가 이걸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알아요? 맨날 언니가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니까 나도 언니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다고 어쩜 그렇게 내가 한 번도 못 데려다주게 하냐? 진짜 똥꼬집이야 <웃음> 그래도 오늘은 내가 언니 데려다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<웃음> 아 그럼 좋고 말고 뭔가 언니한테 도움되는 사람 된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<웃음> 나? 나안 아, 추워 마중까지 나갔는데 춥게 입고 가면 언니한테 혼날까봐 따뜻하게 입고 왔다고 <웃음> 얇아 보여도 이속이 옷이 두 겹이나 더 있다 완전 따뜻하겠구 나왔지? 그것보다 언니가 더 걱정이다. 안 추워? 치마? 비 와가지고 다리에 비다 맞겠다. 음... 빨리빨리 집에 가자. 아! 아니다. 언니 그러지 말고 우리 쪽이 앞에 있는 분식점에서 떡볶이 안 먹을래? 오뎅 국물에? 아, 비올 땐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? 나는 떡볶이랑 오뎅 먹을게 언니 우동 먹어라 <웃음> 아니야 내가 세개다 먹고 싶은 거 그냥 그냥 비 오니까 언니는 어른이니까 우동 먹고 난 그런 거지. 나 그렇게 돼지 아니다. 세개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돼지 아니야 <웃음> 사실은 세개다 먹고 싶어. <웃음> 아예 오는데 아니, 떡볶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쳐다봤다. 아 근데 우동 먹는 사람들 보니까 우동도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우리 가다가 우동이랑 떡볶이랑 어묵까지 먹고 가요 응응. 나 오늘 알바비 나왔어 오늘은 내가 살 거야 언니는 돈한 푼도 쓰지 마 에이 내가 인실 썼다 내가 사이다까지 사줄게 오늘은 언니 사이다 먹어 사이다 먹고 우리 한번 취해봅시다. <웃음> 빨리 가자, 춥다. 음, 분식점에서 먹고 있으면 빛좀 그칠 것 같아. 그러니까 빨리 가서 먹고 빛좀 그치면 또 도란도란 걸어가 봐요. 음, 생각만 해도 입에 침 고영. <웃음>